킥데뻑은 킥벌레 아, 씨 움직임이 좀만하니깐 갱고잖아 팝에 아, 진짜 쉽지가 않네 킥벌레리가뭔이 누군데? 에이. 편하게 하세요 레님뛰어줘 강해 라운드 파이트. Round 2, Fight! o i s o it! h e o l g h i e s o t c h o s next 다음 누